아있으시네 오,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준다 그랬는데 이게 없다 그래서 그냥. 침대는 좁은데, 괜찮네. 그래 그 업그레이드하면 넓은데 이게 없어 가지고. 여기가. 방이고 음. 침대 음. 싱글침대, 음. 더블침대 그리고 음. TV가 있어요 뷰는 뷰는 그냥 뭐 뷰예요 어. 멀리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 쪼깃이 음. 응. 보여요 쪼 바다가 아. 응. 어, 좋네 음. 제가 여기를 예약한 이키노 음, 삼백 라모 신고기탕. 뭐야? 이 문식으로? 응. 아에구만 우리 셋이 근데 이무게나고어이 우리 셋이 뭐? 티비가 두 대가 있네. 응. 여기가 시원한 거. 야, 얼굴 다 나오자, 저기? 응. 아니, 자, 얼굴 또... 모아. <웃음> 저기 보고, 안녕해. 안녕. <웃음> 어, <아니>, 어디로 가려고? 아이고, 어디로. 아이고, 이제 그말해놓고 저기 보고, <웃음> 어, 안녕해. 이거 응. 영상이야. 그니까 근가...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. <어디 웃음> 맛집으로 갑니다. 여기 무슨 물회집이 엄청 맛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. 그래서 왔는데. 번호표를 뽑아야 된대요. 제가 먼저 빠르게 헐레벌떡 뽑았어요. 어, 여기네, 어금자. 응. 응. 응. 그래서 뭐쓴하고뭐 그러는 거 아니냐? 응? 어? 네. 진짜 네. 커요 그런 거? 하고 잘하면은 뭐얘기 맛있다 거든요 이거 소면 말아가지고 먹어놔라. 공깃밥 먹으려면 공깃밥 먹어도 돼? 저는 공깃도 어쩔라 그랬죠 사애전도 <웃음> 엄청 <커요>. <웃음> 아, 전이 엄청 이쁘게나온다잘 <웃음> <웃음> 제천 오라고 그러고 싶어? 응. 음, 음, 오라고 그러는데 가자가 없어서 가자 주는제 와. 오지 말라는 거네. 귀엽 멀리서 보는 게 귀엽다 <웃음> 달라고 <웃음> 맛있는거달데 혼자 먹지 말고 먹고 싶어 <웃음> 누나야 오빠야 누나 응, 맛있는거좀 주라 그래가서 사진이야 <웃음> 사진. Thank <sighs> o 뭔가 아, 다리 아파서 이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아까 왜 와서 하나 샀지 엄마 이거 왜? 응. 아까 그거는 좀덜 맛있어. 이게 큰게 있는데 이게 없어. 내가 음. 레스토랑이고. 여기가 야외. 여기가 밤에 되면 엄청 이쁘다 그래서 밤에 오겠습니다. 로 <웃음> 빠져? <웃음> 어, 다히려 어. 괜찮 우리도 괜찮을까? 얼마야 응, 이거 괜찮다. 엄마 가 보내 줄게. 재미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집에 못 가니까. <웃음> 아, 진짜. 집에를 못 가고 있다고. <웃음> 그럼 사람들이 여기 아. 그러면 눈을 먹지. 눈. 눈을 먹어? 응. 눈을 먹어봤자 엄마. 아기 하얀 눈을 먹지. 엄마. 그 배불러? <웃음> 그래도 아무것도 같 먹지. 물도 먹는데 저도 물인데. 아이, 추워 죽겠네 저까지 추운거 먹으면 좋지 아 근데 핸드폰에 올 <웃음> 음.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음. 음. 음. 근데 연락이 안되나가 그러면 아, 저게 어. 무슨 데이터가 터지겠어 <웃음> 어? 저게 무슨 아, 뭐 뭐, 데이터가 터지겠어 <웃음> <웃음> 안녕. 굿모닝 이제 일어나서 씻고 밥 먹으러 갑니다. 장미꽃이 심어가지고 한참 튀어 올라올 때 그때 새끼 가지에다가 그거를 물에다 붉는지도 몰랐어 그서 그걸 깔아 잘 먹고 갑니다 안녕 축하 <목소리도> 여행이 끝났습니다 <목소리도> 저는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서 지하철 네. 타고 네. 집으로 갈 거예요 <목소리도> 고마다 이번 여행도.